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병원에 가지 않고 네. 혹은 뭐 병원에 갔어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코골이 뭐 아이들이 그냥 어, 있는 걸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이 잠자는 게 문제가 돼서 호르몬의 문제 그다음에 성격적인 문제 뇌성장 발달의 문제가 되고, 키도 안 크고, 총체적인 난국이죠. 어, 얼굴도 되게 못생겨지고, 나중에 이제 치아가 비트필트로 해서 또 교정을 해야 되는 돈 들어가죠. 키가 안 크니까 또키성장 클린 때문에 돈을 몇백 몇천을 쓰죠. 음. <웃음> 아니 입을 벌리고 잔다고 치아가 똑바로 안나요? 그것도 무슨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혀가 제대로 유치를 해서 이 악궁, 이 이 구강의 형태를 딱 잡아줘야 이 안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이쁘게 잘 나는데, 혀가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큰 놈이 나면 어떻게 될요이게막 엉켜서 나잖아요. 우리 음. 밭에 무를 심었는데 무가 막 너무 많이 나면. 밭은 좁은데 씨를 많이 뿌리면 이렇게 나듯잖아요그렇듯 치아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아이들은, 음. 이렇게 탁 이쁘게 물려야 되는데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음. 오픈 바이트라고 해서 음. 이렇게 국수를 못 먹어요. 단무지도 못 잘라 먹고 살람 사람들과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국수를 이제, 이렇게 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 교합이 네. 안 맞아 못, 못 끊는 ]겠죠. 거예요. 어. <웃음> 그래고혀로 이렇게 그게 끊어 먹잖아요. 그렇게 생긴 상태로. 아, 그래요? 아, <웃음> 어, 저, 래서 뭐, 그런, 그... 그럼 그거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하죠. 아. 이제 근데 그런 교정이 쉽지가 않죠. 음. 또 그거를 이렇게 뻗어 나왔다고 해서 또 땡긴다고 이빨 뽑잖아요? 음. 또 가뜩이나 좁은 걸또 이빨 뽑아서 교정하면 또안에가 좁아지고? 문제가 지금. 되고. 아주 그냥... 어릴 적에 위험만 나 방치하고 엄청난 문제들을 아. 이제 평생 풀어나가야 될요제로 아. 다니죠. 아. 지난달인가 봤던 그 중국 그 교포 음. 이제 20살짜리 음. 걔네 엄마가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쫙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거죠 걔는 진짜 요, 요만해 요만해 그리고 치아는 다 삐뚤삐뚤하고 음. 지금도 비염이 있어요 어, 이때부터 비염에 고치지 못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음. 그렇게 구강이 엉망이 되어서 음. 교정도 해야 되지 또 코골이도 고쳐야 되지. 음. 그 그러니까 코골이 단순히 이제 창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음, 음. 이제 한참 사춘기 때나 이제 아가씨 때 코골면 정말 창피해서 고기를 못 든다 고뭐 이러는데. 가장 음. 중요한 거는 그 소리보다는 호흡이고 수면의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요만해요만해. 요만해. 음. 너무 성장을 못하고 너무 몸이 약해. 그러니까는. 거, 엄마하고 딸하고 왔다. 응. 응. 비염 하나가 응.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막칠 하... 어, 수가 하... 있어. 물리치자 비염 해야겠네. 아이고. 비염이 굉장히 여러 네. 가지. 요거는 전 국민의 응. 필수 상비 약이 아니죠. 아, 그 아니고 기고. 어, 집에 이거 뭐치어서뭐 저기 딸이 쓰면 어떻고 아빠가 좀 못해요. 그냥 아니면 아... 가족들 간에 하나씩 칫솔 거리야 되서 탁탁탁 걸어놓고 뭐 코가 좀 답답하다고 아... 이거 하나 닦끼면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찝찝하다, 어. 이거 지들 아서 찾아서 딱 끼죠. 어. 어. 전에는, 에이, 그게 뭐라고 어. 너무 우습게 어. 생겼잖아요. 우시당했었는데, 어. 어. 해보니 좋거든요. 어. <웃음> 아. 해봐야 알어 효과를 봐야 알아. 예, 예, 해봐야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자면서 생기는 성장 장애나, 뭐, 음. 또 성장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음. 학업, 학, 업의 학습 능력에 굉장히 영향을 주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음.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이렇게 가서 쭉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 가잖아요. 이렇게 아. 걸, 걸러주는 역할, 공기에 음. 음. 이런 이물질들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 아, 어, 이찬 공기를 대변해주는 역할 또 하나가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 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뇌가 음. 생각을 만약에 뭘 말씀, 머리가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예. 근데 그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아. 숨을 쉬면서, 들숨 날숨에서그뇌 그 밑으로 샥 지나가잖아 공기가. 아 그러면서 얘를 뇌에서 나는 열을 식혀줘요. 만약에 그냥 입으로 들락날락 해버리면, 음. 이, 뇌를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 어, 엔진이 과열되는 것처럼 음. 머리가 찌끈찌끈하고뇌 음. 효율성이 떨어지고 열이 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음. 또 하나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죠. 코가 음. 어, 맹맹하면 그리고 그냥, 그렇죠. 그게 다 뇌가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요. 음, 음. 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되죠. 음, 음. 학습 능력 일단. 산소가, 입으로 숨을 쉬어도 산소 공급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음. 그렇지만, 코로 쉬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음. 또 이제, 코막힘은 그렇다지만, 이제 콧물이 짝상으그 화장지 그거 갖다가 코 풀고 또 놓고 하느라고 얼마나 산만해요? 그러면 어.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코를 자꾸 풀면 머리 아파요. 어. 예, 여기가 여기가 높아지고 네, 아파요. 어. 아주 불편해요. 예. 그래서 비염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애가 정말 천재라는 거지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비염 고쳐주면 예. 정말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네요. 있죠. 어. 아, 아이들의 코골이가 결국은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음. 문제를 주네요. 음. 자는 동안이라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응. 주의 깊게 부모들이 봐야 응. 할 필요가 있네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밤새 애가 자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없잖아요. 응, 응, 응. 지켜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러니. 그래서 꼭 <웃음> 녹음을 해보자. 응, 녹음을. 응. 녹음을 자, 응. 녹음을 해봐야 되는구나. 응.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